오늘 합주가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차나 한잔씩 하면서 오, 햇빛 멋 있어. 오. 멋있어. 오, 어. 오. <웃음> 다들 이렇게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방금 햇빛을 오, 햇빛, 햇빛.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 너 밑에서 오, 보니까 오, 오, 되게 못생기게 나온다. <웃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옐런이란 친구가 이상하게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왜또 들고 나왔냐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 우산을 들고 다녀요. <웃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다른 우산이랑. 일단 어. 길어. <웃음> 어, 길어 길어 어, 보여 긴이라, 길어 긴 보여. 우산은 많아 그리고 어. 큽니다 큰 크고, 우산 도 많아 아. 내가 들어도 크겠 그리고 가벼워요 크고 가볍고 길다 펼쳐봐 음, 음.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옷 없어요? 음. 수동우산입니다 이 안에 깨끗한 거봐 저거 녹이 하나도 없지? 줘봐 이거 막비 맞고 나면 다 닦아주죠? 아. <웃음> 그러네 이게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 들어봐 이제 이걸 풀어뜨리면 부삭이면... 야, <웃음> 야 안돼 안돼 클일났야얘 야, 진짜 울수도 있어 <웃음> 얘 기타가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뭐, 한 80만원짜리도 있고 이 것들은데 어, 어, 어. 그게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없어지는 거는 이 우산이 없어지는 건 용납이 안 된대 <웃음> 물건에 대한 호감도라그래야 되나? 어.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는데 가방이 정말 디자인부터 컬러랑 재질이랑 무게랑 무대랑 끈의 길이 포켓의 밑이 포켓은 뭐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열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가 힘들잖아 그런 어. 우산이라서 얼마라고? 이거 5만원했습니다야이 우산이 5만원짜리인데 기타랑 맞바꿔온다면 이 우산을 택하겠다? 어 여러분 경매 올리겠습니다 <웃음> 저는 이 우산을 팔아서 제 기타를 장만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눈을 감아봐 이 우산이 음. 너가 비오는 날 음. 우리 지하철을 탔어 어. 지하철을 탔는데 이 우산을 놓고 내렸어 어. <웃음> 지금 기분이 어때? <웃음> 손 떨리고 있어. 손 떨리고 있어. <웃음> <웃음> 나한테 왜 그래. 이호는이 <웃음> 공연 때 우산을 가져다 놓은 적몇번 있었는데 저는 기타 케이스에서 기타를 꺼내서 이제 스트랩을 끼워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기타 케이스에 우산을 넣어놔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훔쳐갔다가 똑같은 거살다 넣어주고 응. 어?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알아봐, 그거? 이거 자기만의 아, 그게 그지. 있을까? 분명히 표시해놨어. 요 미묘하게 좀 쓰다보니까 야, 야 사람도 <웃음> 사람도 되게 좋아하면 그냥 그 목소리랑 그 체온만 이렇게 살짝 닿아도 누군지 알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얘 우리보다 이 우산을 더 좋아해. 아, 아무튼 우산 때문에 쓸데없이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웃음> 너는 뭔데 카페에서 이제 얘기 막 시작하는데 벌써 음료수를 다 마셨네. 내가 오고파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웃음> 네 아무튼 다음 부스러기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